12시간 뒤까지 다이아 할수 있을까 없을까? 삽건웅? 안될것 같은데 저 삽질 장인이랑 저번에도 플레1까지는 그냥 슝슝슝 올라갔거든요? 거기까는 그냥 슝슝슝 갔는데 플레1에서 다이아 가는 게 다섯 시간인가 걸렸었단 말이야? <웃음> 그래서 음 오늘 상태 이상하던데 저는 항상 이상해서 괜찮아요. 가볍게 2000원 오케이. 바로 로바예요. 찌! 로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 여기, 여기 둘 다, 둘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<웃음> 리어드 되어야 되나? 내가 진짜 존나 못 쓴다는 거 피스키퍼를? 이거를 챔피언까지 해버리네 아니 <웃음> 쌍보 하라는 거죠 쌍보 룽보 게잉 게이... 아니 야 진짜 개부끄럽게 이게 왜 챔피언이야 아니 <웃음> <웃음> 음센티넬랑 섞어도 돼요?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세요 질라인 타임 시이요 오케이 엘픽스 챔피언입니다 야호! 왕도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농 롱보 신 롱보 의신싸늘하 롱보 의신인데 진짜로? 아니 왜저 깨지는 게 아니 근데 죽이긴 했어 와! 아 이건 좀 근데 아, 아, 아, 아. 지금 3시간째 풀삼 눈빛 봐 겁나 멋있어 겁나 방력는인 아, 참 겹치는 것 같아서 플랫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쓰고 싶은 총 내가 그때, 그때 쓰는 편이에요 홈이요 그게 총인가요? 이게 빵이름 같다 노코피긴 한데. 나가밖에가 깔아놓은 거가스 맞고 나나구나나가 이렇게 나 나가나, 가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 나가나, 나가나, 나 맞아. 와 드디어 3시간 47분만에 플레이 2가 눈앞에 보이는 건가? 피킵은 내가 들고 있는 샷건이 모잠비크일 때 그때도 망설여요 차라리 모잠이 더 낫다 어? 따봉페퍼? 아니 왜더 깨지는 게 아니 근데 그게기는 주기기는... 따봉페퍼? 아나 보여줄게요 내가 피스키퍼 얼마나 못 쏘는지 정신없게. 그럼 보여줄게요. 내가 피시카 얼마나 높고 있는지... 어저잘 쏘나봐요. 달장도 기만 좀 치는구나. 아니야, 쟤네가 약간 바보같이 했어. 그래서... 그런가... 야토리아나나대 와, 등보라도 해. 아무것도 안 보여. 아 나도 쳐는다이야 오우 어? 오 엘시 좋았 맞았죠? 전 죽였어? 어 아이고, 까비. 死んでいる。何? 맛 oh. 좋, 초그요 나이스! <웃음> <웃음> 와 개뻑스 탔다! <웃음> 다이아 왔고요. 오늘 오후 2시까지 다이아 주차. 야, 가능에 건 사람이 확실히 많았구나. 불가능 여 6명. 잊지 않겠어. 널빵님? 음, 가능이었다. 야호! 좋은 하루 되세요. 다들 제 기운 받고 다이아가십시오. 다이아 이상이신 분들은 프레드토 가십시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바.